이 티셔츠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레몬 맥주?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카메라에 너무 심각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이거 립밤을 갖고 왔어요. 이거는 발라줘야겠어 컬러 립밤? 좀낫쥬 오늘 날씨를 한번 봐봅시다. 오늘 햇살이 아주 강한 관계로 얘를 잠깐 쓰고 팟을 찾으러 가볼게요. 팥을 찾으러 한번 가봅시다 랄랄라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요 뭔가 이 매미 소리 하며 하늘도 뭔가 엄청 더워 보이는 느낌 아닌가요 보통 팥은 요즘엔 껴기 들어가 있어요 <웃음> 야팥 저희 집에 작은 정원이 있는데 팥은 왜너 거기 들어가 있어? 제가 딱한달 동안 다이어트 했잖아요 그래서 어 얼마나 빠졌는지 저 지금 한달 만에 몸무게 올라가 보는 거예요 47.5 제가 정확하게 한 49.5kg였거든요 그니까 2kg 빠졌다. 돈까스. 돈까스 맛있겠다. 제가 이거 치즈돈까스 시켰는데요. 여기가 평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희 동네에서. 그래서 이렇게 샐러드랑 밥이랑 미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치즈돈까스 한번 먹어볼게요. 제요즘짜 계속 보고 있는 시니언 조아 요거 봐야 돼. Oh, I we found the right counter YouTube video that I have to show you. Oh my god, it's actually bon. Okay, but we have to listen to Lana Del Rey. She's the goddess of s k u l 너 so 귀여워 We 밖에 있는데 갑자기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는 거갑자기 그래서 아까 e 도 i 기도 했고 해서 y 거 러쉬의 인터 g e 틱 a 거 풀어가지고. 그 옛날에 한두번 정도 써봤는데 진짜 색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오랜만에 요거 베스밤 풀어서 낮에 목욕을 해볼까 합니다. 음. 향도 진짜 좋고 색도 완전 우주수라운 느낌? 그러니까 되게 바다 온것 같아. 헤? 저 이렇게 해가 있는 낮에 목욕하는 거 진짜 오랜만인데 뭔가 이렇게 뽕따 먹으면서 반신욕 하니까 되게 어디 놀러 온 기분이야. 뽕 따. 전 요걸 뽕따 먹으면서 물 보지는 않고 그냥 노래만 들으려고 합니다. <놀람> 여러분 지금. 비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급 즉흥으로 바베큐를 해먹으려고 해요, 테라스에서. 근데 저희 집 여기로 가다 보면 저기 뒤에 작은... 정말 그게뭐 텃밭이라고 할 수도 없어. 어뭐 블루베리랑 상추, 깻잎 이런 거를 작게 심어둔 곳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은 이게 나중에 다 익어서 블루베리가 될 거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텃밭이라 할 수도 없죠. 딱세단 여기 있는 상추를 뜯어서 갈 겁니다. 진짜 연하죠? 좀 다르게 생긴 애들. 이거는 약간 쌉싸름한 맛이 나는 채소들이에요. 이것도 가져가고 이게 진짜 크다 왕크다 후후후 아주 먹음직스럽죠 바베큐 해먹을 준비를 해볼게요 오 삼겹살, 채소들, 구워 먹을 마늘이랑 찍어 먹을 청양고추. 니 섞다. 이거 재리언니가 너무너무 맛있다고 추천을 해서 먹어봐야지 하다가 오늘 처음에 이렇게 먹어봐요 맛있겠다 어 뭔가 이 티셔츠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레몬 맥주 我给你忘 okay,